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피시방!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근데 확실한 건 너네가 못하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쟤네 진짜 못해 아, 그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지금 뽕상이가 너무 못하는데? 어, 앞사운드얘 잡자 야, 앞에, 앞에 어디, 어디 야, 그 너네끼리 그랬어. 가면 어떡해 아, 어, 아! 나 하나 잡았어? 와... 다 간다 애들 하나 컷얘는동상이랑 아니 아니 다른 애들 아, 근데 얘네 진짜 ]이나? 못하는 거 같아 뭐딱 봐도 못해 보여 어 이거 컷, 진짜 피컷핀인데 아, 진짜, 진짜 피해핀 진짜 저거 잡아봐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거 잡았어 잡았어 그 아,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이것만 잡아주면? 이런 거 잡지 일점 얻었고요 이렇 살아났고 우리, 우리 일점 얻었어 기차 안에 숨어있으면 되잖아 아니 근데 안에도 형 뚫려 있어서 나랑 음. 싸우지 않고 다른 애들이랑 싸우는 걸 이용하면 작전을 펼치를해 이거야? 그렇죠. 이 숨어 있다가 애들끼리 싸우면은 그때 형 일단 일단 뭐 바위 같은데 이런데 숨어 있어. 아 이제 애들 곧 나옵니다. 야 태준이 맞는데? 태준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 죽어 아니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기지, 기지 뺏기면은 오케이. 들어가야 돼. 여기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근데 지금 다 눈치 보고 있어. 먼저 안 싸우려고. 자 아, 기지 뺏긴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 갑박했어 갑박했어. 아 죽었다 하나 죽었다. 됐어. 저 멀리 저기, 저기 저기 핑핑핑핑핑 어 뭐야 우리 응.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야 나로 바뀌니까 이거 뭐 내가 너무 잘하나? 네리 1점 남았어요 이제 2점 획득이거든요 오케이, 우리 1등인데? 저... 간 보는데 얘네들? 야 간진 그만 보라고 그래서야간 보다 산찌겠다야어 태준 이쪽 태준 이쪽 태준이 어디있어 태준이 내려와 어나안 죽어 안 죽어 어야 뒤에 뒤에 너무 어, 안 죽었네 숨어봐 숨어, 숨어 숨어봐 숨어봐 숨어봐 나 거의 다 내가 야 양념 다 해놨어 야 내가 그마무리할까야 마무리하면 돼야 야, 야, 야, 야. 음, 아, 아, 마무리. 어딨어, 어딨어? 못했어. 안 보여, 안 보여. 야, 양념 다쳐놨는데. 아, 연막탕까지 쏘네. 기차 빼지면 이기지 않아? 그렇지. 기차 빼지면 우리가 이기지 않아. 어, 어 이기지 아 이거. 오, 오, 오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다 죽었어, 우리? 어, 기차에 3개나 들려있다. 아니, 아니, 한 판.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2대2 되는 거지. 아 이러면 이제 2대2야, 2대2 혜지 씨는 정말 못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지 <웃음> 혜준 씨는 정말 못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디 어디야? 어디야? 위 올라갔다. 2차 평가. 안에 한팀 있고 어, 일단 아직 들어가지 말고 아, 얘 눈치 뭐, 보고 있어요 뭔가 애매한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뺏, 뺐나? 어, 설마? 뺐나? 나야, 뺐나? 나야, 나야, 나야? 어, 어 빼, 뭐야, 뭐야, 안, 안 막는데 얘들 나야, 나야? 예! Yeah! <웃음> 야, 끝났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웃음> 내가 <웃음> 오, 했어! 오, 점수 봐봐. 애들 뭐해? 마지막 기차 내가 했어. 봤어? 어, <웃음> 그냥 빈집 터져 는데 야, 이거 재밌다. 오, 아, 이럴 형. 많이 때리지도 않았어. 아, 아, 많이 때렸지. 매주 가면은 어, 뭐? 발렌타인데이지. 발렌타인데이지. <웃음> 아, 우리 태준 씨 너무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그래, 우리 언제 또 봐? 뭐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어, 언제 또봐 우리? 어.. 볼 날이 있을까요? 어 다행이야 다행이볼 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 선물 맞아 <웃음> 선물? <웃음> 선물? <웃음> 무슨 선물? 이렇게 게임을 못했는데 무슨 선물을 줘? 선물 있어요 <웃음> 착하다 우리. 스피커? 스피커요? 아니 스피커, 스피커 말고 스티커 진짜? 아, 스티커 어, 그때 어 진짜 스피커 준다고? 어. 이야 이거 들고 다니는데 어, 이거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 이거 이어폰 형식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웃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웃음> 아 근데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이렇게 자, 갑자기 아닙니다. 와주고 아, 아, 이건가? 이거? 이거? 어 아, 네. 헉, 설마 이거? 네. 이거? 진짜 이거예요? 진짜 이거죠? 오, 와, 왜, 우린 안, 왜? 줘요? <웃음> 아, 우린 안 주고? 우린 안 주고! 이거 준다고 진짜로? 어 진짜요? 와이거스토어 어, 아니야? 잠깐만 자, 생, 잘 생각해봐요. 에우 우리 중에 한명 가져도 되잖아. 아 진짜 이거 줘요? 이거 저 진짜 대박이다. 아, 이럴 거면 나도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안 했지. 제대로 했지. 대박. TF 티에... 카드도 들어가고. 예능으로 했지 나는. 야. 야, 이거 블루투스 되는 건가? 야,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이렇게 해서 오! 이어폰 껴서 이렇게 뒤에 붙이고 다니면 아, 렇지 뚜뚜 <웃음> <웃음> 이렇게 뚜뚜 이렇게. <웃음> 자, 그리고 야구 좋아요 야구나 축구? 야구나 축구장 가서 이제 응원할 때 이렇게 쓰면은 빱빱빱빱잡빱 음, 아,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와, 대박이네. 아유, 아, 감사아 케이스 필요해요? 아유, 케이스, 네. 필요해요? 아유, 케이스 아유. 여기 있긴 있어요. 케이스 제일 많아니 이렇게 들고 가죠, 아유, 오, 여기, 뭐. 어, 여기 살아있네. 라인, 여기 라인하고 다 들어있을 텐데. 집 어디에요? 여기. 그렇몇동몇 해요? 1위로 하는 거예요? X -ray. X -ray. 오케이. 아니 원래 들어올 때부터. 술. 아, 아겠어아는 너무 고맙고 뭐야? <웃음> 진짜. 집살때뭐 밥이나 술 좋아하시나? 술, 아, 술 같이 뭐 먹죠? 아, 아 그러면 언제 한번 아, 그 예. 둘이 술맛있게 먹어요. 예, 아 좋아요. 아유, 아, 예. 잖아요 <웃음> 둘이 술맛있게 <웃음> 먹어요. <술>. 예, 아겠습 <웃음>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너무 고맙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 아이 저런 친구들 되뭐어이거 진짜 야, 게임 아, 잘 <웃음> 무슨 태준이야? 이태준 어머! 성도 수근이 형은 아시리랑 똑같아 그러네 이태준이네 아, 근데 아, 이거 그래. 재밌긴 하다 이거 재밌네 이모드 어. 이모드는 어. 조금... 60명 안 들어오니까 재밌긴 하네 그렇네 9명가 이따가... 최대 9명 자 그럼 오늘도 방송 시작해볼까? 희철이네 신동환 PC방 <웃음>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환 PC방 <웃음>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아,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 아니... 저왜 저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바바바바 바, 바, 바, 바, 예. 바,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야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아,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합다